e a Welcome to the Summer Games! Let's get h p a s t t e d 3, 2, 1! a r Oh, this is my jam! 어 가자 형! 가위다야 니가 더뛰어어 뭐야? 맛어 아. <웃음> 어떻게 어 와... 저거... 원래 들가인데아야 들어갈 수 있었어 아니야 <웃음> 상대가 넣어 준 건가? 음. 그렇지 상기야 떠나자고 너대한 거야. 자 걸기파 걸기파. <웃음> 뭐야 다시 다시. 형 가자 장거리슛. <웃음> 설마 야저 슈트봐 슈트봐. 내가 놀 내가 내가 거 아니야. <웃음> 그러니까. 상대야 그거 야, 자살했어. 봐봐. 이제 다른 대체 또누 하나, 두, 세, 두, 이, 오 Oh, this is my jam. 먹으로 치고. 빵아레이스 아, 네 미쳤다. Hello, hello. Oh. <웃음> 자기 우리 뼈나 <뼈에> 했어. <웃음> 어. 갔어. 아, 아. 어, 안 돼, 안 돼. <웃음> 네, 네. 어제 우리 도와줘.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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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도 아앞으 앞으로 봐어으로 밀어봐, 앞으로 밀어봐. 나이스, 나이스. 어아기가 <웃음> 뭐야? 아프아우아프아아 <웃음> <아깝다>. 어. <웃음> <깜깜. 웃음> 아, 얘 겁나 마음에 든다. 3 2 1나1 2 2다1 1 1 oh, 1 nice, nice. <웃음> fire! I'm going to go to the f r e i o e fire! m t o o h e fire! o n h e r e i n g to g h e r e i n to g f i r m n to o o h e o t go h e to go o h r n t i r n t i m n t 아, 맞겠다다 오! 오! 오! 오! 오! l 오야 커트플러 들다또 여기서. 또 이쪽에서 간다. 오. 오. 오. 와 와. 쉽고 잘하는데. 와. u 응. yeah. 오른쪽. 어, 하나 하나야. 설마? 어, 설마. 오오오. 나이스. 오오. 나이스. 오오오. 나이스. 오오이스오이이 에야내고이거앞에 <웃음> 있어 앞으로. 어. Oh. 막지 못했어. 아우, 빨리 어, 어디가? 다 oh. 죽기다. 렛 아. 고. 간. 뭐 아! 아비 아. 아. 아. 아. 빅토리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야 또나왔 저거 쫓아가서 힘들었는데 <웃음>